똑같은 하루 아무 표정 없는 날들 지켜보는 것도 버거워 여기까진 것 같다고 탈수 없단 걸 알고 있잖아 너도 놓아줘 나를 묻고 있는 너의 마음 아픔은 늘 나의 몫이 걸 목이 메어 내뱉는 이 말도 너 대신 할게 놓아줘 너를 묻고 있는 나의 마음 쉽게 아물지는 않겠지만 함께 만든 추억 다 잊어 젠날 놓아줘 모른 척했어 점점 바래진 내 마음은 벌어진 틈새로 널 보고 그저 고개만 돌렸어 너무 멀리 왔다는 걸 알고 있잖아 서로 너와 저 나를 묻고 있는 너의 말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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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만든 추억 다 잊어 너와 이제날 놓아줘 이젠 안녕 애써 돌아보지만 날 위한다면 이젠 안녕 나 먼저 갈게 이젠 안녕 눈물이 흐를 쯤에 난 속삭여 이젠 안녕